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지금 15년 정도 새벽 기상을 하고 있는데요. 15년 전에는 제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예요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첫 번째 새벽 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새벽 기상을 하시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저와 함께 이 새벽 기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도이기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요 책, 나를 바꾸는 아침, 이 굿모닝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전에 찍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 달아 놓을 게 보시고요. 오늘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언제 일어나는 도 중요하죠.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시에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투지 다니쌤 네, 첫 번째는요. 어, 제목을 이렇게 정해볼게요. 잠에서 깬 후에 내 잠재의식에 확언하라 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는 무거운 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합니다. 평소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 몇 번은 이 무거운 벽이 반쯤 열린 듯한 상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각성 상태입니다 반쯤은 자고 있지만 반쯤은 깨어 있는 상태 그런 때의 내파는 세타파와 알파파의 중간 정도인 7 5헤르츠입니다 이때야말로 기회입니다 네, 잠재의식이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이때 생각한 것이나 말한 것 판단한 것은 그대로 잠재의식의 저 안쪽에 새겨지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성공으로 가는 자동 유도 장치입니다. 이 자동 유도 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네, 어때요? 이 잠재의식은요, 우리가 의식적인 인식 없이 또 나의 생각, 감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잠재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네. 그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잘 담아두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잠재의식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저자는 이것을 자동 유도 장치라고 비유해서 말을 했어요. 잠재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잠재의식이 가장 잘 새겨지는 시간대가 있다고 여기서 말을 했어요. 언제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각성 상태, 아침에 눈을 뜬그 직후, 이때 여러분들이 내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화건, 말을 해보시면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게 더 깊이 확실하게 새겨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잠재의식이 그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저절로 행동과 또내 감정과 생각이 이끌려간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음악 샤워를 하자입니다. 아, 말이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 그 우주비행사들이 그 비행선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그 공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운동도 못하죠. 또그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면 긴장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건강해야 이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세에서는요, 이 우주인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 샤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음악 샤워는 뭐냐면요, 자연의 소리. 예를 들어서, 어, 시냇물 소리, 새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이죠. 자연의 소리에다 힐링음악을 더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60조기에 이르는 인간의 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조상들이 들어 귀에 익은 자연의 여러가지 음색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귀 외에도 모든 뼈와 기관, 세포도 이러한 소리의 파동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세포가 기뻐하도록 소리 샤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이 신체와 정신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거기에 자연의 소리를 합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음악 샤워거든요. 어, 어떻게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힐링음악. 또 자연의 소리 저 같은 경우는 파도소리 빗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걸 듣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면역력도 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는요 피크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아로마약을 맡아보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크 파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운동선수들이라면 최대 기록이 나오는 순간, 이 피크 파워고요. 또 비즈니스 맨이라면 회의 시간 또 발표 시간에 사람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는 순간. 즉,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네. 피크 파워는 뭐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피크 파워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감 중에 하나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오감 중에서도 뭐 시각, 청각, 후각, 초각, 미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하이 후각 자극은요. 다른 곳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코를 통해서 직접 뇌로 전달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큰 피크 파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구체적인 이제 방법으로는요. 아로마 향을 묻힌 손수건, 스카프, 수건 등이 있죠. 자신의 마음에 드는 행운의 물건에 향을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 제방 안에도 또제 차에도 제 사무실에도 이렇게 이제 아로마향 허브향들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분위기 따라서 이 허브향을 맞는데요. 진짜 맞는 순간 1, 2초 만에 기분이 확리프레시 되는 걸 느껴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은 페퍼민트예요. 페퍼민트를 이제 요 손목에다 이렇게 뿌리고요. 비빈 다음에 눌러 갖고 깊게 심호흡 한 번만 해도 그냥 이 세포가 깨어나는 그런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물건, 아니면 자주 갖고 다니는 물건들.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에도 이런 허브향을 뿌리면 좋고요. 지갑, 뭐 볼펜, 뭐 이런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마우스, 키보드, 이런 데에 이 향을 묻혀놓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진짜 하루종일.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뇌를 깨어나게 하고, 이 세포도 활성화하게 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오감을 활성화해서 육감, 직감을 늘리자입니다. 제가 그 기사 내용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동물들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육감이 매우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감, 다음이 육감이잖아요. 육감이통 직감이라고 하는데 동물에게는 이 육감이 매우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육감이 발달한 이유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2004년 3만 명 이상이 희생된 스리랑카 해일 참사 때 신비로운 일이 있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얄라 국립공원에서는 동물의 사체가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공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해일을 미리 감지하고 고지대로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미리 대피했다고 합니다 공원 관계자는 토끼 한 마리 죽지 않았다며 동물들은 제 육감을 갖고 있다라고 어,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육감은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사태를 감지하는 능력이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들도요 예전 그 원시대 때는 이 생존이었잖아요. 막 거기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하다 보니 그냥 24시간 생존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육감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명사회로 오면서 이런 육감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원래 육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의식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몸 전체로 즐기는 습관을 드립시다. 지금 이곳 나를 느끼는 것이 꿈, 실현을 위한 최단 경로가 됩니다. 자, 오감을 활성화하면 언젠가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오감 이외의 것, 즉 육감이라는 직감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감으로 솔직하게 의사결정을 하면 이상하게도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우리가 육감, 그 직감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나의 오감을 생생하게 다시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 이제, 그래서 이 육감을 발전시키려면 이 오감을 총동원해서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시각. 어,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태양을 바라보는 거. 청각. 아까도 얘기했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 아니면 이제 자연 소리, 힐링의 소리를 듣는 거. 또 후각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제 아로마 향을 맡는 거. 또 촉각은 샤워가 좋다고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샤워를 하는데 이 온몸으로 이 따뜻한 물을 느낄 때 우리의 오감이 같이 깨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샤워, 또 미각, 달콤한 커피도 좋고 아니면 정신을 깨우는 차도 좋고 이렇게 아침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면 요 육감이 발전한다고 해요. 육감. 그러면 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감각으로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는데요. 이 오감을 발전시키면 육감이 나와서 내가 무식 중에 하는 선택들이 좋은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랬잖아요. 육감이 발전하면 이 직감으로 이상하게도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자명종 소리, 따라서이 소리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여기는 자명종 시계로 일어나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 아침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일어납시다. 좋아하는 음악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둡시다. 절대 자명종 시계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상쾌하게 열어야 합니다. 이때 시끄러운 벨소리로 눈을 뜨면 하루는 불쾌하게 시작이 되고 이를 통해서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시끄러운 벨소리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아침 시작은요. 햇빛만으로 눈을 뜨는 것. 두 번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뜨는 것. 이두 가지를 섞으면 가장 좋겠죠. 아침에 일출, 햇빛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음,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뜬다고 하면 우리의 세포들이요 아주 그냥 건강해질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에 그 알람 기능이 있는데 어, 알람을 대부분 좀 어플이기 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어, 설정을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로니의 그 칵테일 사랑 이 있잖아요. 이 노래를 굉장히 이제 좋아해요. 제가 어, 1994년도 어, 직장 발령을 받아서 간 곳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였는데요. 어, 그때 제가 총각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 갔다 와서 제가 좀 낭만적이었어요. 그 여름 밤바다 모래사장에 앉아서 이제 분위기를 잡고 어, 저녁 때 자주 있었는데 여름에 그 옆에 그 놀러 오신 젊은 친구들이 이 칵테일 사랑을 듣고 있었어요. 와, 그때 그파도소리이 밤바다에서 그걸 들었는데 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음악이 됐고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기상음악으로 칵테일 사랑이 나오는데요.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책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10분 안에 하면 좋은 것들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루가 하루가 너무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이 모든 게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내 삶도 계속 성장해 가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실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